민감성 피부를 위한 카밍케어 스페셜의 특별한 처방 자연에서 얻은 아홉 가지 신선한 허브를 독자적인 방법으로 우려낸 국내 웰빙 인증 카밍워터 카밍워터로 우려낸 성황버섯 추출물과 감귤, 오렌지 에센셜 오일, 천연 시트러스 정유 성분이 선사하는 고보습의 촉촉함 외부 자극으로 민감하고 거칠어진 피부에 주는 편안한 휴식 자연을 담은 내추럴 성분이 생기있고 촉촉한 피부로 가꾸어 드립니다 에터미 카밍케어 스페셜